네. 우리 선생님이 열심히 하고 엄청 칭찬하시던데. 응? 아, 아니. 막 학생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열심히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질문 을 한번 보면. 네. 어, 웨이트 값 주는 거. 네. 어. 어이 되지만 그 인구 포인트를 어떻게 찍으면 되는 건지 파이썬 스크립팅이 필요한 건지 일단 그거 한번 제가 보면 잠깐 다시 보여드리면 음. 네 이렇게 파일을 열면. <웃음> 지금 이그젠플 같은 경우는 따로 파이썬 스크립팅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다 리졸브 해놨기 때문에 그죠 어, 아,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만 넣으면 된다 그래서 네. 우리가 기존에 했던 네트워크 어나리시스 방식은 사실 다 웨이시 1씩 들어간 거있어요 사실은. 네네. 사실 1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커스터마이즈할수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파일을 넣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실 1보다 크면 되죠. 1보다 네. 적으면 사실 웨이트 쓸 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인덱스가 나오고, 이 인덱스를 제가 파이썬 컴포넌트를 네. 파이썬 컴포넌트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네. 네. 네. 인덱스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걸로 포인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고 이렇게 포인트를 만들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웨이 값이 나온다. 여기 웨이 값이. 네. 오 4. 아, 그래서 이거를 네. 그냥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어... 그 대신에 지금 여기에 있는 포인트 188개의 순서가 여기 188개의 순서랑 같아요. 개가. 그건 파이썬으로 조정하는 건가요? 뭐 순서가 같게 만드는 거요 네. 매칭 되게 하는. 저 그거는 이제 뭐 리스트를 제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건 그럴 수 어. 없어요. 예. 네. 어쨌든 아이디어는 그러하다. 왜냐면은 첫 번째 포인트가 들어간 다음에 첫 번째 웨이시 들어가고 그 순서대로 같게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럼 이제 웨이시 맞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해결이 됐나요? 그 질문은? 네, 근데 이제, 네. 음. 이게, 근데 실제 주택 포인트랑 위치가 다른데. 음, 그죠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이게 지금 우리가 한번 보자고, 네트워크 어나시스를 한번 곰곰이 한번 돌이켜 보자고. 우선은 지금 우리가 주어진 환경을 갖고 해야 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데이터로 우리가 어떤 현실을 모델링을 한다. 주어진 네. 환경에 맞춰서. 모델링을 완벽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주어진 환경에서 일단 하는 건데 그 우리가 네트워크를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네트워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그냥 이걸로 그냥 할까요? 바로. 되나? 네, 여기다 그냥 바로 하죠. 네트워크를 만들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도시에그 스트리스 썼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스트리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사실 뭐 집들이 이렇게 있겠죠. 집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게 어떤 알고리즘으로 작동이 되냐면 집에 센트로이드가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요. 그럼 네. 얘네들은 가장 가까운 노드를 찾아 갔다 달라 붙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 가까운이 쪽에 달라 붙고 이쪽에, 이쪽에 가까운이 쪽에 달라 붙고 여기 노드가 있다고 친다는 이해되시죠? 네네.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 알고리즘인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여기에 무슨 포인트가 있던간에 어쨌든 여기다 붙여놓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노드로. 네. 그게 싫다면 따로 만들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해요. 네. 자, 어... 네 이해되셨죠? 네, 네. 네네. 네.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다. 근데 지금 우리가 우정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서울 지도가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여기 한강이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얘를 나눴잖아 그리드로. 네. 100mx100m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그리드가 이렇게 들어와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딘가 들어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딘가. 음, 네. 그러면 여기에 뭐, 뭐가 있던가이 가운데 센트럴을 중심으로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는 다 일로 들어가게 돼 있죠. 어... 이해되시죠? 네네 그러면은 이게 되게 마이크로한 그 디테일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얼반컨텍스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하거든요 도시가 크니까 음...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얘가 가장 가까운 노드가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를 갖다 달라붙는 거야 그리고 얘가 그웨이스를 갖고 포함하게 되는 거죠 네. 네네 네. 이해했습니다 네. 뭐 어렵지 않죠? 네네 음. 아니면 이거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이 있긴 는데게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렇지 않으면 뭐 배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데 데이터를 다룰 네, 때 네. 네.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더, 더군다나 우리는 어쨌든 여기 노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프 노드가 있고 하니까 얘네들은 다 이쪽에 가까운 쪽에 최대한 다 달라붙는 거죠. 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 그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트니스 값을 다시 정해서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지의 그 인덱스 값을 보면서 저희가 입구는 여기로 하고 말 그대로 비트니스 값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 안에 네트워크를 조금 다시 조직한다 했을 때 만약 저희가 드로잉을 해서 예를 들어 조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이트 내에 뭐 메싱이 이렇게 들어가고 들어갈 건데 그 메스를 전체 도시에서 NNA 돌렸던 것처럼 그 내부에서도 돌리고 싶은데 그럼 그 길이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 그거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매싱을 하지 마세요, 우선. 생각을 네,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우리가 여기 이만한 땅이 있죠? 여기 이렇게. 우리 설계 스튜디오 할 거야. 여기는 강이 하나 흐르고 있고, 여기는 뭐, 왕복 8차선 도로가 있고, 여는 뒤에 산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네, 네. 이 사이트가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게 되게 큰 사이트라고 보자고 엄청 큰 사이트라고 보면 우리는 여기서 가장 도로, 도, 도로를 깔아야겠죠, 그렇죠? 네. 여기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맨하튼처럼 바둑판으로 빡빡빡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어떻게 무슨 컨텍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그렇죠? 뭐 이런 뭐 이런, 이런 뭐 컨텍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뭐 여기 연결한다던가 그러면 대충 여기서부터 우리 계속 커넥션을 만들어 나갈 거 아니에요? 이런 이런 이런 것도 생겨 필요할 것이고. 여기 지도 필요할 것이 고 그죠? 그러니까 음. 결국에는 도로를 내라. 길을 그러니까 너무 매싱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냥 서큘레이션만 만드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거를 써. 서... 어. 네. 네. 아니, 이런 서큘레이션을 만들었으면 그럼 그냥 이걸 진짜 라인업 상에서 라인이든 폴리라인이든 그냥 커브 형태로 딱 그려 주고 n n a 툴을 돌려주면 되는 그거. 그렇 커브는 안 되고 무조건 폴리란이나 라인이 아니야. 아, 네네네 그래서 지금 그 이그잼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우정현 선생님이 올려놓은 이그잼플 있잖아요. 그죠? 네. 결국에는 이것도 그 메타포 하는 건데, 그, 딩서링큘레이션 자, 이것도 보면은 건물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거기 위에 매스는 덮으면 되는 거고, 그죠? 네. 네. 물론, 매싱으로 하게 될경우에는딱 어느 정도 이렇게 제약이 많이 있어서, 우선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아이디어예요. 오준현 선생님 다른 생각 을 가질 수도 있어요. 네네. 어쨌든, 이게, 이거 사이트를 장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툭줄을 그리듯이 도시에, 이게 어디 있냐. 이것도 보면 결국에는 결국엔 여기 방이 다 하나씩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나와서 복 예를 들면 여기가 방이고 방이고 해서 복도가 이렇게 여기 문이 여기, 여기, 여기 달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흠.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 좋다는 거죠. 어디있어 팬이. 여기 그럼 여기는 이제 예를 들면 여기는 뭐 엘리베이터가 들어올 수 있겠죠. 뭐 엘리베이터 같은 거 있을 수 있고 여기는, 여기는. 이제, 그, 나, 코아가 이렇게 있고, 엘리베이터랑 코아랑 붙어 있다고 보자고요. 네. 랬다고 보면, 어쨌든 지금 여기로 다, 여기가 데스네이션이라는 티 거죠. 네. 네. 그는 여기도 하나의 방으로 보고, 여기서 뭐 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 네트워크 타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여기 각자 네. 방이 되는 거지. 물론 방 안에 서큘레이션도 만들어도 되겠죠. 예를 들면은, 뭐 여기, 여기가 여기 내부가 되는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툭 잘라가지고 내부에서도 우리가 이런 길들을 만들어 준거야 친구가 음. 매싱했던 것처럼, 스케쳐 매싱했던 것처럼 이 박스가 하나 있다 친다면 여기 안에도 뭐 이런 네트워크가 들어갈 수 있겠죠 크게 음. 따라서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원인으로 하는 게 좋으니까 마치 뭐 이렇게 <웃음> 비행장, 뭐 아, 비행, 비, 비행장이 된다 공항 가면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잖아요 이걸 하나의 음. 박스로 보고 여기 들어가서 주문하고 이게 걸어 나오면서 여기서 픽업하고 나가는 거예를 네. 들면. 그럼 네, 네. 여기도 라인만 그리면 되죠, 라인만. 근데 남, 마, 마, 바깥에 마지막에 이 매싱은 그냥 얹히면 되는 거니까. 네, 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네네. 네, 네. 전략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예제가 있을 텐데 약간 모티브는 서큘레이션 디자인 신상품인데 서큘레이션. 여기도 보면 지금 2층이죠? 3층까지. 네. 서큘레이션을 디자인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파스를 음. 나중에 파스를 인캡? 그러니까 뭐 이렇게 커버를 하고 안 하고 이렇게, 이렇게 뭐 커브에 그러니까, 우와, 공률이 있는 벽을 세우고 이런 것들은 나중 이야기고 일단은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식스피이랑 파스니까 원웨이로 만약에 투웨이로 했을 경우는 좀더 넓어야겠지만 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면서 음, 제 생각엔 파스를 좀 디자인해보면 그거 네. 키우는 거는 뭐 네, 중요하지 않다. 나중에 출연할 네. 것 같아요. 어, 어. 저좀맥센스 하나요 좀? 네네, 다이다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또 질문 있으세요? 우리 유니건. 윤희건... 네, 혹시 그 수락 한번만 해주시겠어요? 저 다른 네네. 컴퓨터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네네네, 했어요. 유니건 친구는 질문 같은 거 있어요? 저그 교수님이 시스템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 시스템 관련해서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한 방향이 좀 맞는지 혹시 봐주수 있는지 해서 어 혹시 공유 한 번만 할수 있을까요? 네이에 걸로 줘도 되나? 지금 카메라 꺼지... 퍼지... 누구한테 줘야 되나요? 유니건이 두 명인데 어 지금 소리나는 아 소리, 소리 안나는 네. 친구한테 주면 될것 같아요 소리 안나는 친구한테 네그 시스템을 혹시 만들라고 하신 말이 이면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한쪽이비 t w 값이 높고 한쪽이 낮으면 뭐 입구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갈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음. 뭐그 비트인 그, 그 n NNA, NNA 툴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어떠한 룰을 만들라고 하신 건지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저희 이해는 뭐냐면 그냥 일단은 우리가 자 이것도 제가 일단은 어떤 우리가 컨텍스트가 있게 있어 그죠 뭐 사각형이 나오겠죠. 네. 대부분. 그러면은 지금 얘가 여기 놓일 수도 있고 저기 놓일 수도 있고 여기 뭐 되게 다양한 컨텍스트에 놓이잖아요. 네. 네.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 어쨌든 이 면들은 어떤 면은 뭐 막혀 있고 어떤 면은 도로에 노출돼 있을 거라고요. 네. 네. 네. 세 개가 다 노출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개가 다 노출될 수도 있고. 네. 네. 네. 그리고 확실한 거는 여기에 우리 각각의 그 노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여기 특정 네. 값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네. 네, 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딱 놓고 봤을 때, 어디가 다 크라우디 하냐, 네. 어디가 퍼스빌티가 높냐, 20대 할아버지들, 아니, 20대 할아버지들입니다. 20대 젊은 친구들은 어느 쪽으로 많이 이 툴에 의하면은 이 컨디션이 분석이 되냐, 60대 네, 네. 이 사이트에서 60대 파퓰레이션이 어느 쪽으로 좀더 많이 유입이 될수 있냐, 네네. 네. 시나리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 어, 하우스 하우스 덴시티가 누가 더 높냐? 이걸로 본다던가. 아니면 여자 남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어쨌든 자우지가 우리 그 n n l 툴을 갖고 캐릭터 그 도, 그러니까 사이트를 캐릭터라이즈 할수 있잖아요. 네, 네. 어고도 그러면은 중요한 게 전략이 나오는 거죠. 어디가 번잡하다? 들번잡하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네, 네. 어디가 센츄얼티가 더 높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 네네. 각각의 지표들이 얘기하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복잡한 부분들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들어들여가지고 뭔가를 해가지고 날 보낼 수도 있겠죠. 암덜 복잡한 곳에. 네네. 아니면 오히려 오히려 복잡하지 않은 곳에 오프닝을 넣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로 몰릴 거 아니야. 아 입구를 줘서. 네. 음, 그러면은 어쨌든 사람들이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 평소 때 이로 갔는데 어차피 그못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디토에서 올거 아니야 이로 이렇게. 아 오, 오히려 이쪽에다 복잡하지 않은 공간에 입구를 내로서 마치 댐이라고 보시면 돼. 댐, 댐, 댐. 아... 오히려 얘네들한테 오프닝을 내주면 게되 뭐가 생길까요? 이쪽으로 <웃음> 플로우가 생기겠죠. 네네. 길이를 봐야겠지. 만약에 정말 짧다 그러면은 이렇게 원예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무조건. 그렇잖아요. 네네.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자 동선만 고려하는데,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컴플렉센터 같은 거 만들게 되면, 뭐, 여기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시설 같은 거 들어가면 이제 거기 사용하는 인플리에 대한 서큘레이션도 사실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의미로. 네네. 그런 것들도 아이디어를 넣어서 이거는 최소한이니까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 아니면은 정말 컴팩트한 공간에서는 이렇게 볼수 있겠죠. 정말 컴팩트한 공간이야. 이 공간이.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어쨌든 이 사이트가 캐릭터라이즈가 됐어. 센트럴티가 이러하고, 비트윈니스가 이러하고, 스트리밍스가 이러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오프닝을 낼 거고, 어떻게 뭐 아울렛을낼 거다라는 게 전략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정말 심플한 그 전략으로는 이런 걸볼수 있어요. 여기 입고, 여기 입고, 그다음에 그냥 직진해서 통과해서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음. 가운데 뭐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상점 같은 게 있거나, 그래서 무조건 원웨이로 이렇게 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온다던가 여기 하나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런 좀 서큘레이션을 좀 네트워크를 좀 연구를 해보라는 거죠. 예. 네. 아니면은 네트워크 중에서 뭐 트리 네트워크 같은 것도 이렇게 있,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음. 여기 사이트가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이런 공간들은 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쓸수 있는 거잖아요. 음. 이런 건 어쨌든 다원의로 한다든가 아니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무조건 돌아서 이렇게 나온다든가 무조건 예를 들면 근데 사실 이게 오정현 선생님이 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저가 이해했던 건 어쨌든 네트워크를 디자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음, 음. 뭐, 디자인은 거니까 이거 건물이라고 봐요. 빌딩. 큰 빌딩 빌딩 빌딩 막그해난도나 광화문 이런 데 보면 사, 빌딩 엄청 나게 많잖아요 차가 한 번에 확 쏟아졌다 생각해봐 걔네들 어떻게 우리가 잘저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저거 다 퍼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사이트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인풋은 하나야. 들어오는 엔트런스는 하나야. 근데, 아, 밖으로 나가는 데는 뭐 여러 개야. 여러 개라고도 또 이걸 잘 봐줘야겠죠. 왜냐면, 바깥에 사람들이 더 이제 클라우드 할수 있으니까. 음. 아니면은 뭐, 아니면 뭐야. 어어 아니면,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나간다고 치고. 그래서 이쪽으로 다 붙는 거죠. 여기 공간을 또쓸수 있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들어 응. 나가고, 저쪽 띡띡 띡 와가지고 일어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 레퍼런스 같은 것도 책도 한번 보시고, 아니면은 뭐 이런 것도 괜찮겠죠. 공간이 좀 되게 넓어. 넓으면 공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어서 사람들이 한 번에 밀려 들어오니까 이쪽 축 분산에 시켜놓고, 각각의 이제 공간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들어가서 여기 안에서도 어떤 특별 셀큘레이션 이 있고, 나 갖고 나간 다음에는 나간 다음에 여기는 예를 들면 뭐다 시스피 패킹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길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거기 걸어가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는 게 만든다든가. 여기 시스피 다 시스피시잖아요. 여기서 뭔가를 사고 뭐 커피 같은 거 갖고 와서 들고 와가지고 여기, 여기 길들 시스피들이 연결되는 빌드를 이렇게 서클로 이렇게 그리면. 융, 융, 융, 융, 10m, 6스 c 시니까 여기들은 이제 각각의 오 c 파이할수 있고 그 다음에 나갈 때는 뭐 이렇게 돌아 나가고 이렇게 돌아 나가고 이렇게 돌아 나가고 이거 나가는 건좀 자유롭게 이렇게 동글동글한 토폴로지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나간다 고그 되게 리니어하게 들어오는데 분산을 빠바바 해주고 각자의 어떤 적에서 뭔가를 액티비티를 하고 그냥 나와서는 여기 이제 둥글둥글글하게 돌아가 가지고 각자 뭐 차지하고 그 다음 나가고 혹시나 다시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이렇게 돌아가지고 뭐 일로 다시 인식을 시켜준다던가 이런 식의 어떤 그 플로우가 여기 위에다가 뭐 매싱 하는 건 주,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기다 매싱 하나는 되고 아니 얘네들 다하나의 매싱을 씌워도 되잖아요 얘네 다그 음. 다음에 여기는 뭐 매싱이라기 좀 그렇고 뭐 하프는 뭐 도움으로 씌우고 하프는 뭐 완전 익스포스 시킨다던가 사양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건 매싱은 뭐, 뭐 그냥 하면 되겠죠 매싱은 여러 가지 타입으로 대충 만들어 보면 금방 막 나오겠죠 중요한 거는 다시 이야기지만 CTP 룰과 어떻게 그 솔로드를 컨트롤할 것인가? 사람들을 최대한 안 엉키게 하고 이런 것들. 네, 네. <웃음> 그, 네 제가 이해한 게 그러니까 그 NNA 툴로 알수 있는 갓들을 이용해서 동선의 방향이나 입구를 결정하고 그 안에 공지 내부 동선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자의적으로 디자인을 한 후에 그 자의적으로 디자인된 그 동선을 다시 NNA 툴로. 그렇게 오리네이션 정해가지고 다시 한번 돌려놔서 그 결과 값을 한번 봐 보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도 가능하죠. 네. 일단은 우리가 시스템 만들어 놓고 했다고 친다면 이것도 그냥 제가 그냥 그린 냥그 건데 점점 발전되는 게 있겠죠. 컴플렉스가 더해, 더해질수록. 네. 그리고 네네. 이게 된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뭔가 우리가 일단 우리는 지금 2 a 로다 되긴 되지만 양쪽으로 어쨌든 뭔가를 엑스피션 했을 때 여기 안에서도 뭔가 센츄얼리티가 분석이 되고 오히려 이걸로 디센츄럴라이즈 시켜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분석을 해갖고 다시 네트워크를 추이게도 되는 거죠. 네. 네네. 어. 그리고 다시 또 그걸 돌려보고 또이터레이션을 돌려서 이렇게 이런, 이런 분기가 쳐졌고 이런 분기가 쳐졌다. 왜냐면 하두 개가 화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지나가는 다이어그램 같은 것들 만어도 괜찮고. 저는 아이디어만 하나 드리는 거예요, 그냥. 네, 네. 저는 좋은 생각입니다꼭 이렇게 할 필요는 네. 없고 여러분들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맞춰서 주시고요. 자, 그또뭐 질문 있으세요 더? 아니, 저는 다 해결됐어요. 네, 저도. 음. 그리고 네, 하다가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거 우리 지금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거기 궁금한 부분도 있으면은 편스럽게 남겨 주세요. 제가 회사 업무가 끝나면 좀 시간이 나니까 그때 같이 네네, 네네. 네, 네네. 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녕행하시는데 언제든지 일단은 세요안녕요하시요안녕하 뭐, 남겨주시면 세요 우선생님이 답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감사합니다 네. 사합니다네 네.